섬진강 매기매혼탕 어,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를 또제 지인분이 맛있는거 매겨주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빵집도 있네 저 뒤에 산와 경치 끝내주죠 바로 옆에는 카페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어요 오이 주차장에 자동차들 좀 보세요 꽉 찼어요 진짜. 주차... 자, 여기가 입구입니다. 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저 수조에는 매기가 수백만 마리가 있어요. 들어가보죠.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, 저희는 두 명이 와서 2인 48,000원인데, 지금 저 붙여놓은 거 보니까 가격은 좀 오른 것 같아. 뭐 술도 팔고, 일단은 뭐 단일 메뉴 하나죠. 근데도 한 좌석이 한 5, 60개 되는 것 같은데 꽉 찼어요. 대단하네. 아, 이 뭔데까지? 아, 이게 2인이야 네, 감사합니다. 저 이모 밥은 따로 시켜야 돼요. 네? 밥은 따로 시켜야 돼. 네. 밥두 공기 주시고요. 네. 수제비는 뭐 따로 주시나요, 뭐? 이번 나가요, 요 아, 그럼 수제비도 주시고. 나중에 네. 나가요. 맛백게기야 wow. <놀람> <놀람> 와 진짜 맛있어 야 이게 미나리가 들어가니까 더 향긋하네 또 두명에서먹게도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 냉겼습니다자 여기 국물 맛은 너무너무 담백해요 제가 2022년도에 먹은 음식 중에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메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인지 몰랐네 아, 저이날 먹도록 메기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 조화가 끝내줘요 진짜 아, 여기 수제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썰어서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그니까 러 일반 그냥 뭐 시중에서 만들어낸 그런 기성 수즙이가 아니라 어, 맛있어 깜찍. 반찬도 다 괜찮았어요 김치도 맛있었고 마늘종도 맛있었고